안녕하세요 고군TV의 고군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3월달에 촬영한 게 마지막이었는데 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 봄이 되면서 제가 좀 많이 바빴어요 캠핑장에 이제 새로운 피크닉존도 어, 짓고 하느라고 음, 많이 바빠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못한 점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뭐, 사죄를 드릴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이제 어느정도 이제 캠핑장 제가 할 일도 좋고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이로그 브이로그도 찍고 여러가지 촬영을 다시 진행할 예정인데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 갤럭시 9 엣지를 쓰고 있는데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이제 이런식으로 뭐 이렇게 촬영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화각이 생각보다 좋지 넓지가 않아요 화각이 좁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식으로 어 셀카를 찍을 때 보면은 제가 원하는 구도를 다못 담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내가 뭐 풍경이나 캐러반 이나 저희 이제 뭐 피크닉 쪽이나 이런거를 촬영하려고 할때 어. 보시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각이, 광각이나 이제 이런 걸로 해야 잘 나오는데, 어, 요 기본 렌즈를 가지고는 촬영, 제가 원하는 화각을 다 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무겁게 카메라를 계속 다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좀더 활용도를 높일 수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 요즘 세대가 참 시대가 좋죠. 음. DSLR을 이제 렌즈를 화각에 맞춰서 교환을 하듯이 요새는 이제 요렇게 스마트폰도 렌즈를, 렌즈를 구성군을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뭐 저렴한 제품도 많이 있어요. 전혀 있는데 이제 어쨌든 한번 사면 오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렴한 거 사서 잘 사용 못하고 버리고 또 재사용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음, 1호에서 나온, 제가 1호 제품을 참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1호에서 이제 스마트폰 광각 렌즈 세트가 새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4K HD 와이드 앵글 렌즈와, 그 다음에 1 9기 마이크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어안렌즈도 들어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cpl 필터 그 다음에 스타 필터 이렇게 여러가지 렌즈 구성군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뜯어보면 이런식으로 설명서 자 그러면은 이로 광각렌즈 세트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뜯게 되면 먼저 설명서가 나오구요. 그리고 그 안에 포켓이 하나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먼지 털이게 이렇게 따로 포장이 되어있구요. 카메라 같은 거써 보신 분들은 이게 아주 유용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제 이루에 섬세함이 보이고요. 안에는 먼저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요광광 렌즈가 들어 있고요. 앞에 이제 커버도 이렇게 열수 있고 그리고 요 세트가 좋은 게 요즘 카메라 보면은 이제 렌즈 모양이나 이제 그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클립이 총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길고 짧고 크고 작고에 따라서 그 카메라 위치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끔 요 클립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에 쓰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카메라 위치가 맞지가 않아서 예전 영상에 보면 계속 타다다다닥 이런 소리가 들리는 영상이 아마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어, 상당히 이제 거슬리더라고요. 제 이제 음성이 제대로 녹음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 1호 관광렌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모양에 맞게 이렇게 클립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아주 작은 차이지만 아주 큰 차이라고 볼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립 모양이 다 달라요 크기가. 그래서 이제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클립을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딱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가 전에 쓰던 것처럼 그런 잡음도 없, 없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광각, 어안, 렌즈 이렇게 필터 두 가지 CPL과 스타필드까지 두 가지가 이렇게 구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CPL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밝은 피사체나 이제 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요 스타필더는 이제 야간시에 빛 번짐이 예쁘게 쫙 쨍하게 이제 갈라지는 그런 샷을 찍을 수 있는 필터예요 구성이 아주 좋죠 네, 카메라 모양대로도 선택할 수 있고 필터도 두 가지나 들어있어요 음, 촬영 가실 때 간단히 이렇게 포켓에서 포켓에 놓고 휴대성도 용이한 것 같아요 쏙 들어가요 광각렌즈, 원렌즈 클립형 세가지 있고요그 다음에 청소하는 쿠션과 필터 두개 이렇게 필터까지 그 다음에 또 포켓이 하나 또 들어있어요 이렇게 주머니가 그래서 휴대성도 좋고 어 상황별로 촬영할 때참 좋을 듯 싶어요 일단은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광각렌즈에 왜곡이 전혀 없다는 거비네팅이나 사이드 외곽에 왜곡이 전혀 없어요 자 보시면 보시죠 왜곡이 전혀 없죠 깔끔하게 보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필터를 빼보면 쭉 화각이 확 좁아지죠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광각렌즈를 한번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어... 갤럭시 9 엣지에 그냥 노멀한 정품 렌즈예요 그리고 요거는 2루의 광각렌즈 4k 를 지원하고 요거를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화각이 제가 그 상,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낄 거예요 자, 자 어떠세요 화각이 완전 달라졌죠 지금 다시 빼볼게요 그대로 그 상태에서 빼면 제 얼굴이 나오고 제 상체도 나오지가 않아요 딱 얼굴만 나오는 상태인데 렌즈를 끼면 자제 상체도 나오고 뒤 배경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실내나 어 화각이 넓은 장소를 이용할 때 이제 이게 훨씬 더 수월하죠 안그러면은 화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뒤로 가야되고 막 이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곡도 없거든요 보시면 사이드에 비네팅 되는 부분도 없고 왜곡도 전혀 없어요 어 제가 전에 썼던 제품이 그 예전에 그돈가스 먹방 찍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곡이 상당히 심해요 그것도 브랜드께 좋다고 해서 저도 구매를 했던 건데 어, 한번 쓰고, 전못쓰겠더라고요 이게, 그 회사 제품도 꽤 비싸, 그것도 한 3만, 3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는데도, 음, 나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안 렌즈도 한번 껴볼게요. 다시 빼고, 어안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렌즈의 특성상 왜곡이 요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샷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화각이 엄청나죠 예, 다 보여요 그냥 예, 이제 전면이 전신이 다 보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재미있는 샷을 찍을 때 예, 이용할 수 있고 다시 광각 렌즈를 껴서 이제 필터를 한번 써 볼게요 어... cpl 필터 같은 경우 요건 이제 제가 스타 어, 스타필터인데 요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쓰는거죠 눈금이 보이시는게 보이시나요 아요거를 아예 빼는 아 빼는 거구나 요 필터 자체를 빼게끔 돌려서 빼게끔 되어있네요 이런식으로 아 그러면 이렇게 렌즈만 빠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사렌즈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웃음> 어, 광각렌즈에서 그 안에 마이크로 접사렌즈를 이렇게 분리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접사를 찍으실 수가 있어요. 접사 촬영도 가능하고, 광각 촬영도 줌할 때나, 광각 할 때나, 이런 식으로.